안녕하십니까 언론 알아야 바꾼다 언알바 어 개새끼 개십새끼 호러새끼 입니다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대가리 깨져다 문제인들 문바들에서 알고 계십니까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강성지지청 대가리 깨져다 문제인들 문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청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 경제 기틀을 세운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강성지지층 뒷가리 깨져도 문제인들, 문바들은 어떤 세대들일까요? 이들을 알려면 지전파를 알아야 합니다. 지전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세대 오렌지족, 야 타족들입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오렌지족, 야타족들은 나라 경제를 흥청망청 소비하고 IMF를 촉발시킨 세대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죽인 페류나 박한상과 같은 세대들입니다. 지금의 오렌지족, 문바, 강성지지청, 대가리 깨져 더 문제인들 대깨문 문파 대표 인물은 김어준, 조진우, 조국이며 오렌지적 출신, 야타적 출신 세대들의 자식들은 대표하는 사람은 언론 알아야 바꾼다 알림이 황희드, 총티비, 정치예락티비와 같은 진보 유튜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공정을 추구한다지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문 김호준은 뉴스공장 2016년부터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회당 200만원을 받고 조국은 웅동학원, 사문서위조, 학력위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정경심은 웅동학원, 사문서위조, 학력위조를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 사자건설비용과 문재인 사자건설비용 36억 9천만원 북한 김정은에게 29조 원을 조공받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70명은 신도시에 투기를 하였고 친문 LH 직원들은 신도시 투기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도 신도시 투기에 가담하였고 이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이 이런 공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언론 알아야 바꾼다 어날바 개새끼 개십새끼 호러새끼입니다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들 문바들에서 알고 계십니까? 구독자분들을 위해 강성지지청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들 문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청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 경제 기터을 세운 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강성지지청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들 문바들은 어떤 세대들일까요? 이들을 알려면지전파를 알아야 합니다. 지전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세대 오렌지족 야타족들입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오렌지족 야타족들은 나라 경제를 흥청망청 소비하고 IMF를 촉발시킨 세대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를 죽인 페류나박한상과 같은 세대들입니다. 지금의 오렌지족, 문바, 강성지지층 대가리 깨져던 문제인들, 대깨문, 문바 대표 인물은 김어준 조진우, 조국이며 오렌지족 출신, 야타족 출신 세대들의 자식들은 대표하는 사람은 언론 알아야 바꾼다, 알리미황희도초 t v 정치예락TV와 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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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200만 원을 받고, 조국은 웅동학원, 사문서 위조, 학력위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정경심은 웅동학원, 사문서 위조, 학력위조를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 사자 건설 비용과 문재인 사자 건설 비용,